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984회 분석자료를 올려드릴 건데요. 먼저 983회 복귀자료를 올려드리고 이어서 984회 분석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어, 제가 자료 분석하는데 어,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댓글 다는 거뭐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 983의 당첨번호는 13, 23, 26, 31, 35, 43, 보너스 볼15 이렇게 나왔죠? 단번대가 어, 또 전멸을 했습니다. 13번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요. 자, 복귀 자료 한번 보실까요? 983의 대분류 복귀입니다. 3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1그룹 1에서 5, 2그룹 1에서 5, 3그룹은 0에서 4. 이렇게 필터 범위를 잡았습니다. 1그룹에서는 2월수 13하고 2월수 43이 나왔습니다. 2그룹에서는 3중복과 2중복이 전멸을 하고요. 기타에서 26번 한개가 나왔습니다 3그룹에서는 2중복에서 15하고 23이 나왔고요 기타에서 31하고 35가 나왔습니다 내수가 나왔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여기 3그룹이 저지난주에 전멸을 했기 때문에 이번주에는 필출일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특히나 여기서 기탁로 기타가 여기가 필출할 시기가 임박했으니까, 우선 여기 먼저 살펴보시고, 여기 없으면 3중복, 2중복 이렇게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뭐냐면 3중복과 2중복에서 한수 이상, 기타에서 한수 이상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도 모험적으로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지난주에 방송한 거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기에서 특히 이번 주에는 기타그룹 1, 31, 35, 42 여기가 현재 이게 2연멸 중이기 때문에 여기가 출할 가능성이 이제 임박해졌습니다 그래서 1, 31, 35, 42를 먼저 검토해 보시고 없으면 3중복과 2중복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상당히 또 이게 어, 이중복삼중복에서한수 이상, 기타에서 한수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각각 한한 한 수씩 이렇게 요, 요두 그룹에서 한수 이상, 요 기타에서 한수 이상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어, 또 이렇게 모험적으로 모범, 할 때에는 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어, 여기에서 또이 그룹에서 2하고 25, 2하고 25는 전멸 가능성이 있다고 라 말씀드리면서 여기 복귀 자료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전멸 가능성 복귀 자료죠. 여기 이연속 출하고 전멸하고 다시 1연속 출을 했는데 2연속 출은 3번밖에 없었어요. 그다음에 3연속 출이 한번 있었죠. 그래서 여기 한번 1연속 출을 했기 때문에 전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하고 25가 재가능한지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다행히, 어, 전, 어, 멸했습니다 자, 다음은, 어, 특이 패턴입니다. 특이 패턴이 또, 어, 상황이 종료됐어요. 어, 최근 들어서 이 특이 패턴이 지금, 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조기 전멸을 하고, 있, 어, 상황이 종료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 특이 패턴은 오히려 우리 구독자님들께 혼란을 드리는 것 같아요. 혼란스러워 하시게끔 만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당분간은 특이 패턴이 자료가 더 안정될 때까지는 저 혼자 살펴보면서 이 영상에는 올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자료상 제일 가능수 복귀입니다. 어, 19하고 20이었었죠? 어, 역시 어, 전멸을 했습니다. 다행히 어, 전멸을 했죠? 19하고 20이요. 자 다음은 어, 56구수입니다. 56구수가 어, 1에서부터 현재까지 19연속이 딱한번 있었는데 20연속 출중이라서 어 전멸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 과출 그룹으로 보시는 분은 전멸로 가져가시고 불붙은 그룹으로 보시는 분은 한수 이상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여기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너스 볼 15가 나왔고요. 어, 실당번으로 35번하고 어, 26번 이렇게 해서 2.5수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제 수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45수를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차기 검토할 수록 분류시킨 것이지 제이수라고는 제이수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은 70입니다. 70이 1에서부터 현재까지 10연속이 두번 있었고 1 3연속이한번 있었고 15연속이 한번 이렇게 네번 외에는 9연속 이내에서 이하, 이하에서 전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전멸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서는 차순위 검토수로 분리시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43번이 나와서 이제 10연속 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569수하고 70은 역시 차순위 검토수로 분리시킬 겁니다. 다음은 규칙수입니다. 규칙수는 4연속 이상 수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한 개에서 두개 정도는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개에서 두개 정도는 나오는데 이수도를다 집어넣고 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차순위 검토수로 분류시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는 26번하고 35번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규칙수는 한 개에서 두개 정도 나오고 나오는데 전멸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래서 한 개에서 두 개는 늘 어, 검토하셔야 되는 수들이에요. 물론 어, 전멸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만 은자 이렇게 해서 차순위 검토할 수를 어, 20수를 뽑아놨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 보너스 볼 15하고 어, 여기 26하고 또35 어, 이렇게 5, 6, 수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규칙수에서 어, 43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26번하고 43번 나왔나요? 35번하고 43번이던가요? 자, 이렇게 해서 규칙수와 오 6구수에서 3.5수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필출그룹 복귀입니다. 어, 여기가 또 전멸을 했어요. 이게, 어, 28, 29, 30, 38, 39, 40은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7연속, 7연속 전멸이 7연, 7연 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는데, 8연 멸 중이었었죠? 근데 또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기록을 세웠어요. 또, 어, 28, 29, 30은 10연, 1연 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12연 멸 중이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또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9연멸, 여기는 9연 멸, 여기는 13연 멸로 넘어가서, 이번 주에도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웃음> 자, 다음은, 필출그룹 두 번째 복귀입니다. 8구 끝수예요이게 4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4연멸 중이었었죠? 타이 기록이었는데, 신기록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주에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전멸을 해서, 이거는 이제, 이번주에는 여기서는 이제 필출을 할 거라고 봐는데요 어, 모르죠. 또 6연멸로 넘어갔지 현재 5연멸이라서, 이번주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필출그룹 세 번째입니다. 콜드수를 제거한 후, 낙수 중에서 장기 연속 전멸인 그룹입니다. 세 그룹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2, 9, 10, 22, 그 다음에 39, 26, 31, 이렇게 이루어진 그룹이었는데요. 여기서 두 개가 나왔습니다. 26하고 31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어, 그 구독자 수가 50명 이상 증가하면 제가 보너스 볼을 한 수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어, 이거였습니다. 31번이었어요. 31번이, 어, 이게 필출로 잡힌 이유는 여기에도 잡혀 있고, 대분류에서 어, 3그룹의 기타수에도 거기도 31이 들어있습니다. 어, 그래서, 대분류에, 어, 대분류에서 3그룹의 기타수가 어, 출, 출할 시기가 임박했고, 여기에 또 31이 여기 들어있어서 요거를 제가 고정수로 뽑아놓고 50명이 넘어갈 때를 구독자가 50명이 넘으면 이 31번을 들으려고 했는데요. 31뿐만이 아니고 26까지 2개가 다 쏟아져 나와버렸네요. 자, 다음은 필출그룹 네 번째 복귀입니다. 대상수는 여기 2817, 25, 30, 31. 30파, 이렇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그, 전에도, 어, 저, 저, 지난주까지도, 어, 그, 일곱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수가 남을 때까지 계속 한수, 한수, 한수, 한수 나오면서 이렇게 같은 그룹이 있었죠. 어, 이번에도 이제 그게 이제 세, 세수만 남아서 그거 버리고 다시 오고 일곱수를 가져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요 31번이 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는 요 31을 뺀 나머지 6 수, 나머지 여 수에서 또 나올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계속 나오는 수 빼내 가면서 살펴보며갈 겁니다. 이번 주에는 28, 17, 25, 30, 38을 놓고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필출그룹 다섯 번째입니다. 2월수 묶기인데요. 여기는 2월수 13이 나왔습니다. 5, 7, 20, 20은 차순위 검토수에 있어서 빼놓고 13, 21, 44, 33 이거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빼는 놓수 살펴보시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13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남는 수입니다 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남는 수 여기는 1에서부터 현재까지 5연멸이 딱한번 있었고 6연멸도 딱한번 있었습니다 그데 현재 4연멸 중이라서 출할 시가 상당히 임박해 있는 그룹, 이죠그런데 어, 여기서는 2번과 26번과 34번은 어, 차순위 검토수에 들어있으니까, 10, 18, 41을 살펴보시고, 여기에 없으면 2번, 26번, 34번을 다시 살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 여기서는 차순위 검토수인 26번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필출그룹 7번째입니다. 여기는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남는 수죠. 어, 여기는 2연멸이 1에서부터 현재까지 어, 2연멸이 14번 있었는데요. 현재 타이 기록이었죠. 었 여기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는 고정수를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필터용으로 사용하시라고 올려드린 거였었는데요. 여기서는 2번, 6번, 14번, 26번, 34번. 이게 어, 차순위 검토수에 들어있었죠. 그래서 이걸 빼놓고 나머지 수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차순위 검토수를 살펴보시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26번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필출그룹 여덟 번째 복귀입니다. 아웃한 분석이었죠. 여기 노란색까지가 운동장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 노란색, 이 노란색 부분 중에서도 이 아홉 칸, 요 아홉 칸, 1, 2, 3, 8, 9, 10, 15, 16, 17, 이게 2연멸 중인데요.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3연멸이 4번 있었고, 4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2연멸 중입니다. 982회까지 3연멸 이상이 다섯 번 밖에 없기 때문에 출하 시기가 임박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어, 보너스 볼 하나가 나왔습니다. 15가 나왔어요. 어, 이 노란색에서는 23, 또31 이렇게 어, 나왔죠. 2.5수가 나왔네요. 이 운동장에서는. 어,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어, 일반적으로 어, 폭탄은 떨어진 데또 떨어지지 않는다는 라 얘기가 있는데 어, 여기서는 로또는 어, 떨어진 데또 떨어지는 수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어, 여기 하얀색에서 13, 26, 35, 43, 이렇게 나왔습니다. 13, 2월수로 나왔었죠. 기타 자료상 필출 가능 그룹 복귀입니다. 어, 다섯 그룹을 가져 나왔는데요. 어, 지난주는 신기하게도 다섯 그룹이 다 전멸을 했습니다. 어, 전멸 했어요. 어, 특히나 여기서 어, 4, 25는 차순위 검토수에 들어있지만 출할 시기가 대단히 임박한 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 차순위 검투수에 들어있어도 그래서 올려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거 전멸했습니다. 특히나 이 4번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전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83의 복귀를 마치고요. 이어서 984의 분석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984의 대분류입니다. 어, 역시 세 그룹으로 가져나왔는데요. 어, 이제 이미 이제 어, 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걸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여기에는 1 그룹에 이렇게 숫자가 아무리 많아 보여도 아, 여기에서 6수 이상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이죠. 아, 여기는 어, 필터 범위가 1에서 5입니다. 아, 많이 나와야 5 개. 2 그룹은 많이 나와야 5 개. 물론 이건 예, 1 그룹과 2 그룹은 전멸 전멸은 거의 없습니다. 아, 이 대분류는 거의 100% 적중한다 그랬죠? 1 년에 한번 정도 우리 날까 말까 할 정도니까요. 아, 3 그룹은 아, 0에서 4 필터. 아무리 많아봐야 네 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네 개가 나왔죠. 어, 이 3그룹은 1그룹이나 2그룹보다 이건 전멸하는 경우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필터 범위를 0에서 4로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1그룹을 다시 두개 그룹으로 나누면 어, 이렇게 나눠집니다. 2월수와 2웃수로 나눠지고요. 어, 이 그룹은 어, 3중복, 2중복, 기타로 나눕니다. 여기 이 그룹에서는 3중북과 2중북이 지난주에 전멸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는 2연멸까지는 있거든요 그러나 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전멸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20, 38, 39, 40 이렇게 이 다섯 수를 먼저 여기 살펴보시고요. 어, 여기에 있다더라도 기타에서는 무조건 필출입니다. 기타는 거의 어, 전멸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무조건, 무조건이란 말은 정정하겠습니다. 로또에서는 무조건 뭐 100% 이런 거는 사실은 어, 삼가해야 되는 말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 기타 그룹은 전멸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3그룹과 2그룹이 이번에 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렸는데요. 더또 여기, 여기서도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3중복의 10을 먼저 살펴보시고 여기 없으면 2, 38, 39, 40 이렇게 살펴보시도록 하세요. 자 다음은 3그룹은 역시 3개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어, 여기에서 3중복은 11, 17, 29, 이거 먼저 살펴보시고, 여기 없으면 28, 37, 41, 또 없으면 기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어, 지난주에는 여기 이중복에서 두수 기타에서 두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주에는 이 3중복과 이중복에서 한수 이상, 기타에서 한수 이상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 이 3그룹은 이거 통틀어서 한수 나온 경우도 흔히 있거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기회였고, 기회가 왔었던 주였고요. 이번주는 다시 전체에서 한수 이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물론 전멸은 전멸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하 저전주에 전멸을 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공격적으로 필터를 하시 분들, 필터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공격적으로 사용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세요 어, 2월 수에서 한수 이상 1에서 4, 또 2월 수에서 1에서 4또 어, 2그룹은 어, 2중복과 3중복에서 1에서 4, 기타에서 1에서 4 그다음에 3그룹은 전체에서 1에서 4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분류시켜서 어, 1에서 4가 아니고 1에서 3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어, 여기 다섯 개 그룹으로 나눠졌으니까요 어, 1에서 3으로 다 필터를 하시면 어, 보너스급까지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이렇게 하시면 어, 그 조합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필터 한번 해보세요 필터기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자, 그다음에 어, 그 권장필터입니다 권장필터 984에 어, 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권장 필터에 현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5류 끝수가 전멸할 시기가 임박했어요 그렇죠? 어, 5류 끝수가 지금 이제 어, 뭐냐면 어, 신기록을 세워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5류 끝수가 어, 전멸할 때까지 이 필터를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 어, 그 2, 3주 내에 어, 성공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로또는 때로는 이렇게 모험을 거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 오류 어, 날까 봐 매주 조심조심하다 조심 보니까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막 이렇게 10년이 가고 어느 분은 뭐 어, 초, 초기서부터 초1에서부터 하신 분은 어, 지금 한 10, 10몇 년이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어, 20, 20년이 넘었나 안 넘었나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당히 어, 오래도록 지금까지도 당첨 못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기회가 임박했을 때 한번 모험을 걸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 1, 0구수를 필터 범위를 1에서 잡고요, 이거를요. 2, 9구수도 1에서 4, 그다음에 3, 8구수도 4, 7구수도 각각 1에서 4를 잡고 5, 6구수는 어, 전멸로 0에서 0으로 필, 놓고서 필터를 한번 하시면 어, 그 조합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어, 여기 5, 6구수는 어, 전멸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졌으니까 0에서 0으로 놓는데 왜 여기는? 다 각각 1에서 4로 노느냐 이런 저 의문이 가실 수 있어요. 그럼왜 그러냐면 이렇게 노는 이유는 요 지난주에 2구구수하고 4, 7구수가 전멸을 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다섯 개 그룹으로 나눴을때두 개가 동시에 전멸하고 이어서 그다음 주에 두개 두 그룹이 다시 동시에 전멸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희박합니다. 몇번 있어요. 몇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빈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5, 6급 수가 전멸한다고 하면 나머지 1년급 수나 2, 5급 수나 3, 8급 수나 4, 7급 수는 한수 이상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급 수만 잘 잡아도 그 뭐냐면 당첨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필터를 하시면 조합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앞에서 대분류해서 5개 그룹으나눴죠 아,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하셔도 좋은데 아, 잘못되면 이렇게 이것 저것 막 짬뽕 시키다 보면 한 개가 오르 나면 모든 게 엉망이 될수 있으니까 아, 대분류에서 그 다섯 개 그룹으로 하실, 하시는 방법 하나 아, 여기서 이으수로수로 하는 방법 하나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각각 한, 한 가지씩 해 보시고 아, 또두 개를 같이 연계해서 또한 가지 해 보시면 계속 세 가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권장 필터예요. 이거는 5, 6구스가 이제 전멸을 하면 이 상황은 종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주 안에 이게 적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어, 5, 6구스 어, 분석이죠. 방금 앞에서도 보여드렸는데요. 5, 6구스는 현재 21연속 출입니다.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19연속 출이 딱한 번밖에 없었는데 신기록에 신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전멸할 시기가 아주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차순위 검출수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 전멸할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다음에 7 0입니다7 0이 현재 10연속 줄인데요. 1회에서부터 현재까지 13연속 줄이 딱한번 있었고 15연속 줄이 한번 있습니다. 이두번 외에는 시연속출 어, 내에서 전멸을 했거든요. 시연속출이면 아, 10연, 전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 7, 16, 25, 34, 43이 어, 전멸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요. 여기서는 어, 차순위 검토서로 분류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규칙수입니다. 어, 규칙수가 이번엔 21, 17, 19, 24, 41, 42, 45 이렇습니다. 어, 이 규칙수는, 어, 늘 말씀드리지만, 한개에서두개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 규칙수는, 어, 전멸도, 어, 자주 있습니다만은, 어, 일반적으로 한개에서두수 정도는 늘 검, 야, 아,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45수를 다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차순위 검토수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제수는 아니다 제수란 뜻은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 요 17하고 24, 주의할 수입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수예요. 어, 이거는 퐁당퐁당 4연속의온 수입니다. 어, 퐁당퐁당 4연속의온 수가 지금 현재 7연멸 중이에요. 7연멸이요. 어, 이 퐁당퐁당 4연속은, 4연속 수는 5, 5연멸일 때부터 늘 신경을 쓸, 쓰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길게 가면 14연멸까지, 15연멸까지도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대개 5연멸에서 15, 10, 10연멸 그 안에서 한, 순에서, 한 수에서 세수 정도 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대상수가 두 수밖에 안 되니까 세 수가 나올 수는 없죠. 그러나 여기서 17과 24이 중에서 한 수가 나올 수 있으려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 로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거죠. 규칙수는 꼭 제외될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아꼭 제일수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개 그냥 팍팍 이렇게 제일수로 그냥 버리시는데요. 그러나 이 규칙수가 늘한 수에서 두수 정도는 일반적으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번 주는 이 퐁당퐁당 사연수수 17하고 24가 이번에 또 전멸을 해서 8연멸로넘어갈려는지 아니면 이번 주에 출할려는지 이거 염두에 두시고. 어, 특별한 이퐁당퐁당 사연 속에는 어, 특별한 걸림돌이 없다면 그러면 한수 치하셔야될 겁니다. 어, 이 별난 카페는 지금 아직까지는 요, 오늘이 지금 이제 월요일 저녁 밤인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 영상으로 올려드리기 위한 자료들만 분석이 됐지 어, 세부 분석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 17, 24 이걸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어, 이 별난카페도 이제 눈에 보일 텐데요. 어, 아직은 이게 재수일지 출할 건지 아직 그렇게 판단을 안습니다. 그러나 출할 시기가 임박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자 다음은 자료상 차순이 검토할 수. 여기는 어, 대상수가 18, 22, 27, 32 이렇습니다. 어, 이게 이번 주에 전멸을 할지 어, 아니면. 어, 출을 할지, 제 검토해 보셔야 되는데요. 어, 여기서는 차순위 검토수로 분류시켰겠습니다 어, 뭐, 어, 어차피, 어, 제가 그 뭐냐면, 어, 그 특이 패턴을 어, 올려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특이 패턴 자료를 당분간 안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그 특이 패턴에서, 어, 이번에 그 흐름이 이어진다면 이게 전멸을 해야 되는 수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 차순위 검토수로 분류한 건데요. 어, 그 그림을 그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면 혼란이 올것 같아서 일단 차순이 검토수로 살짝 빼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순이 검토할 수 어, 이거 오타가 났네요. 검토할 수가 아니고 검토할 수인데요. 어, 이거 오타 났습니다. 어, 차순이 검토할 수차순이 검토할 수 종합을 하면 어, 이렇습니다. 스물 어, 세수입니다. 스물 세수요. 어, 여기에서 어, 그, 요 17하고 24는 어, 퐁당퐁당 4연속이라서 어, 주의하시라고 했죠 이번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어, 23수는 어, 이번 주 차순위 검토수를 일단 분리시켜놨습니다 자 그러면 필출그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필출그룹에서는 이거 어, 아주 상당히 끈질기죠 어, 여기를 좀더 집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28, 29, 30, 38, 39, 40 이거는 미래에서부터 현재까지 7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구연멸 중이에요. 어, 여기 신기록에 신기록을 써가고 있죠. 출하시기가 이제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어, 이게 어, 신기록을 세우면서도 안 나오고 있어서 어, 상당히 어, 신경이 쓰이는 그룹입니다. 자이 중에서도 28, 29, 30은 어, 10연속 줄이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13연속 13연멸이 13연멸, 딱한번 있었는데, 지금 13연멸입니다. 어, 13주체 안 나오고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이 28, 29, 30, 38, 39, 40 중에서도 28, 29, 30을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38, 39, 40을 살펴보시는데요. 여기가 한 개, 여기가 한 개, 이렇게. 두 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자, 요거 다시 한번 또, 다른 자료를 또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6인수입니다. 11로 나눴을 때 나머지, 나머지가 6인수예요. 이거는 이에서부터 현재까지 10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8연멸 중입니다. 어, 10연멸이 딱한번 있었고, 나머지는 다 8연멸 이하에서 출을 했어요. 그 때문에 이번 주에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죠. 이 중에서 6하고 17은 차순위 검토 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8, 39를 먼저 살펴보시고 여기에 없으면 6, 17을 살펴보시는데요. 28, 39 여기서 28, 39 요거 먼저 살펴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개 그룹을 다 동시에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우선 먼저 28, 39 살펴보시고, 여기 없으면 67도 다시 확인해보시고, 다시 없으면 28, 29, 30, 이렇게 올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시,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엔 필출그룹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는 끝수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아, 8, 9끝수예요 8, 9 끝수. 지난주에 출할 걸로 올려봤는데, 아, 전멸을 했죠. 어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4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5연멸 신기록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여기 18, 19는 차순위 검토에 들었으니까 잠시 빼놓고 나머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18, 19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9, 0 끝입니다. 9, 0 끝. 9급과 0끝 중에서 20을 제거하고 봤을 때, 20을 빼놓고 봤을 때, 5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6연멸입니다. 신기록 중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래서 여기서도 국구수가 있음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0구수는 전멸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국구수에서도 나오고 0구수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20을 제거하고 봤을 때, 여기 필출입니다. 자, 다음은, 어, 이구 끝수입니다. 이구 수, 구구 수. 현재 2연멸 중이죠. 어, 출할 가능성이, 아, 이제 높아졌죠. 물론, 이구 끝수가 어, 3연멸로 넘어가는,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일단 2연멸이니까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중에서 2, 22, 42, 19. 이거는 아, 차순위 검토수에 들어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빼놓고 살펴보시, 파란 수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빨간 수도 다시 살피면 되겠는데요. 여기서도 9구수가 여기 들어있죠. 자, 다음은 이9구수 중에서 32를 제거하고 보면, 32를 제거하고 보면, 5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타이 기록입니다. 오연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에 29구수 중에서 이 32를 빼놓고 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9구수는 또 들어있죠. 물론, 이 224219는 아, 여기는 차순위 검토서에 들어있으니까 12, 9, 29, 39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빨간 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중에서도 어, 쿠쿠스입니다. 여기 쿠쿠스가 다 이렇게 들어있죠. 아, 각각 다 쿠쿠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쿠스가 과연 나올래는지 여기 다 중복수에 들어있어요. 아, 이 중에서 19는 이건 차순위 검토서에 들어있으니까 9, 29, 39를 먼저 살펴보세요. 현재 6연멸입니다. 1에서부터 현재까지 7연멸이 딱 4번 있었는데, 약 200회에 한번 정도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6연멸입니다. 그러니까, 국구수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이 국구수가 전멸이라면, 여기에서 2구수와 0구수와 8구수가 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여기에서 세수를 고를 수도 있는 거예요. 2구수에서 한수 이상, 0구수에서 한수 이상, 8구수에서 한수 이상, 이렇게 올라가실수 있어요. 9구수가 전멸이라고 보시는 분은요. 자, 그러면, 필출그룹 세 번째입니다. 여기는 불주변수입니다. 어, 불주변수는 일반적으로 1에서 4, 필터 범위가 1에서 4로 어, 출을 하는데요. 물론, 어, 가끔 전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불주변수를 안 올리는 이 영상에다 안 올리는 이유는 대상수가 너무 많아서 안 올리고 있어요. 가끔 제가 올립니다. 필요할 때는 올리는데 이번 주는 대상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는 가져 나왔습니다. 1, 2, 3, 4, 10, 11, 40, 45, 4개, 8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수죠. 그렇죠? 여덟수에서 2, 11, 45는 차순위 검투수에 들어 있으니까 1, 3, 4, 10, 4, 이0 다섯 수를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빨간 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출변 수입니다. 물론 이것도 가끔 전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멸할 수도 있다고 라 보고 늘 검토하셔야 돼요. 로또는 100%라는 건 없습니다. 자 다음은 필출그룹 네 번째입니다. 이월수 플러스 낙수, 일락 일락입니다. 2월수와 아, 1락을 합쳐서 필터 범위는 1에서 4. 안전하게 필터하실 분은 1에서 5로 필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15, 26, 35, 43, 57. 아, 이 6수는 아, 그 차순위 검투수에 들어있으니까 이 수를 빼놓고 나머지 수에서, 나머지 7수에서 살펴보시고 없으면 빨간 수도 다시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2월수가 아, 전멸이면 일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아, 또 2월수와 일락이 각각 한개 이상씩 나올 수도 있죠. 아, 이건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일락과 묶어서 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필출그룹 다섯 번째입니다. 콜드수를 제거한 후 장기 연속 멸인 낙수들입니다. 아, 지난주에 세 그룹을 가져 나왔었는데 한 그룹이 출을 했죠. 그래서 여기 두 그룹이 남아있는데 여기 다시 한 그룹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락인가 사락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요구하고 해서 또 역시 세 그룹이 형성이 됐어요 자 여기서 16, 24, 34, 42, 17이 다섯 수는 차순위 검토수에 들어있으니까 3, 14, 1, 8이네 수를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빨간 수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필출그룹 여섯 번째입니다. 콜드스입니다. 콜드스. 지난주에 전멸했죠. 콜드스가요. 이번주에는 필출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6, 18, 19는 차순위 검토수에 들어있으니까 2, 4, 5, 섯이 다섯 수 먼저, 파란색 다섯 수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빨간색을 검토해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나 이 파란색 그룹 중에서 29, 40, 여기가 두 개수가 남아있죠. 그래서 29, 4 2 우선 최순위, 최, 최우선으로 검토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29, 4 2이 없다면 28, 38, 30을 확인해 보시고, 6에도 없으면 빨간 수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필출그룹 7번째입니다. 아, 여기는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가 남는 수입니다. 나머지가 4인 수. 아, 현재 3연멸 중인데, 1회에서부터 현재까지 사연멸이딱 7번 있습니다. 약 한, 어, 130회? 130회에, 130, 40회에 한번 정도 사연멸을 하는 거죠. 이번 주가 그런 주가 아니라면 필출이죠. 지금 사연멸이니까요 여기서 16, 22, 34는 차순위 검토수고요 40, 28, 40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빨간 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필출 그룹 여덟 번째입니다. 대상 수는 5, 2, 8, 17, 25, 30, 38 이렇습니다. 6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5연멸 중입니다. 이건 지난 주에도 올려드렸었죠. 지난 주에는 여기 3 1일까지 합쳐서 7수였었죠. 근데 지난 주에 3 1이 출을 해서 30일 제거한 제거한 6수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필출을 하면 또그 수를 빼놓고 다음 주에 또살또 또 살펴볼 겁니다. 이건 세순이하로 남을 때까지 계속 살펴볼 거예요. 어, 6연멸딱한번 있었는데 5연멸이니까 아, 이거는 이번 주에도 필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또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거는 계속 수를 줄여가면서 보는 겁니다. 자, 다음은 필출 그룹 아홉 번째입니다. 여기는 어, 아홉한 분석인데요. 지난주에는 1, 2, 3, 8, 9, 10, 15, 16, 17을 봤었죠. 이번, 이번 주는 우측으로 한 칸을 옮겨갔습니다. 2, 3, 4, 9, 10, 11, 16, 17, 18 이렇습니다. 이 아홉 칸 분석인데요. 현재 3연멸 중이에요. 3연멸이요? 1에서부터 현재까지 4연멸이 딱 3번 있었고 6연멸이 한번 있었어요. 즉 4연멸 이상이 4번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 200, 220회에 한번 정도 산멸 이상을 하는 거죠. 이번 주가 그런 주가 아니라면 이번 주에 필출을 해야 되는데요. 아, 여기에서 이 빨간색 수자들은 차순위 검투수에 들어있으니까 3, 4, 9, 10. 3, 4, 9, 10 중에서 어, 살펴보시고 여기에 없으면 2, 11, 16, 17, 18. 여기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에서. 1부와2부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네요. 숫자로 볼때 아주 낮은 숫자들이죠. 자, 다음은, 어, 기타 자료상 필출 가능 그룹입니다. 아,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다섯 그룹을 가져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섯 그룹을 가져 나왔는데 다 전멸을 해버렸죠. 아주 황당했습니다. 그런 게우가게 많지는 않은데, 아, 지난주에는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첫 번째 그룹은 12, 20, 29, 37. 여기는 차순위 검토수가 한 개도 안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참고로 그 말씀을 드리면 은요 12, 29를 먼저 살펴보시고 12, 29에 없으면 20, 37 이렇게 살펴보시고 20, 37도 없으면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타 자료상 필출 가능 그룹은 어, 출할 시기가 임박한 그룹일 뿐이지 어, 여기가 꼭 필출한다는 라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안 나와도 그렇게 서운하지 않은 그룹이에요. 왜냐하면 안 나오면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을 상당히 높아져 가는 거니까. 물론 숫자는 바뀝니다. 그러나 대상 수는 여기 바뀌는 그룹도 있고 안 바뀌는 그룹도 있고 그러네요. 여기 20, 24, 20, 이런 수들은 요거는안 바뀌는 수입니다. 여기 24, 6 8 24, 68은 지난 주에도 이건 올려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건 나올 때까지 계속 24, 68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12, 20, 29, 37은 매주 바뀌어요. 대상수는 바뀝니다. 자, 여기는 12, 29를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20, 37을 살펴보시는데, 여기는 차순위 검토수는 하나도 없네요. 어, 두 번째는 24, 42, 43입니다. 여기는, 세 어, 개가 다 필출, 어, 필출 시기가 임박했는데, 어, 모두 다 차순위 검토수에 들어있네요. 어, 여기 퐁당, 퐁당, 아, 4연속 온거 24도 있고요. 여기 42, 43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아, 모두 어, 그 차순위 검토수에 들어있지만 아, 함부로 막 보려서는 안 되는 수들입니다. 네,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룹은 20, 20, 40. 이렇습니다. 여기는 2번이 차순위 검토수에 들어있고, 10, 20, 40. 이거는 아,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2번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룹에서는 4, 8을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2, 6도 살펴보시고요. 다섯 번째 그룹에서는 40을 우선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31, 42, 43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84의 분석자료를 모두 올려드렸고요. 이번 주 대박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모두 대박 이루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